어, 삼형 라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 안 나빠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안 나빠할 거예요 저는 방금 그 푸셔뿌셔 끓여 먹은 줄 알았어요 <웃음> 저는 푸셔뿌셔를 어, 잘못 끓인 줄 알았어요 이건 좀상품받겠는데요 그래요? 아 죄송해요 <웃음> 자 대중적인 컵라면 순입니다 약간 킥 맞죠? 글씨체가 네 에, 저희 임팀님 임팀장님이고요 자 가겠습니다 1위가 아니야 6개정... 아니야 이거 우리가 이제 해 하는 거야 아저희 먹어보면서 그러면 첫 번째 컵라면 들어오시죠 사장님 여기 신라면 하나 주세요 신라면 주세요 신라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중적이냐면 네. 마라탕 집에 가도 맵기 음. 단계 네. 신라면 정도의 맵기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점 그렇죠. 그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중적이고 한국인들이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고 그리고 매운 거의 척도가 신라면으로 되어 있다는 점. 색깔이 완전 거요멀건한데 음. 오랜만이야. 완전. 안 매울 것 같은데? 네. 광고처럼, 오빠, CF처럼. 우와! <웃음> 야 시대로네. 아 너무 맛있는데? 너무... 아 매워. 아, 저 신라면 매워요. <웃음> 내 그걸 까먹었네 <웃음> 아, 오늘, 오늘 진짜 행복하다. 라면 먹었어. 아, 어떠세요? 제가 먼저 이제 씻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네. 왜대중적으로신라면에 맵기를 쓰는지 알것 같아요. 못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호불호가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 맞아요, 호불호가 없다는 게 말씀 잘 하시는 게 음. 이거 이맛이 누가 싫어해요? 그니까요. 네. 그냥 라면 없을 때 이것만 있어도 신라면은... 좋지? 아, 그치, 그치, 하면서 그치, 그치, 그치. 그냥 먹을 것 같아. 초반부터 너무 강력한 후보가 나오지않아 그러니까요. 난 진라면, 컵라면 안 먹어봤어. 근데 여기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음... 진라면. 진라면 매운맛이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어, 먹어볼게요. 음? 음? 왜요? 아, 뭐죠 이게? 네. 맛있는데?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약간, 진라면. 약간 진짜 후추맛, 감칠맛이 진짜 훨씬 느껴져요. 음. 자, 신라면이랑 비교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할게요. 자, 신라면은 알싸하게 매운 듯한 느낌, 라면의 느낌이고요. 이 진라면 매운 맛은 살짝 맵기도 있으면서 되게 고소해요. 아내스타 <웃음> 아니야. 네. <웃음> 어 근데 진하네. 아까 신라면은 정말 국물에서 물 맛이 살짝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 진라면에서는 물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골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사우나 는면 <웃음> 용기에서 나는. 뭔가 나는 고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나쁜 고기 냄새 말고 그 육향이다. 그리고 좀 뭔가 더 신라면보다는 신라면이 약간 조금 좁은 오각형이라면 네. 이건 좀 깊어요. 네. 국물 네, 네. 맛이. 네, 맞아요. 네, 네. 자, 육개장 사발면입니다. 이거는 물놀이 가서 먹었을 때가 진준진해이 육개장 사발면은 사실 다른 컵라멜과 면좀 차별되는 게 있죠. 이발 면발. 면발도 그렇고 이 사발면으로 먹어야 가장 맛있습니다. 그 면발이 얇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불면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어, 덜 익혀서 먹어야 돼. 맞아요. 아 냄새도 좋아요. 치킨 냄새 나는데? 아 육개장 사발면만의 그.. 우리가 어렸을 때그 떠오르게 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 맞아. 응. <목소리> 아, 특이해 그 육개장의 맛이 있어요. 다른 라면이랑 아예 달라. 좀 맹하면서 진해요. 딱 공허한 맛. 컵라면들의그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유진님이 그랬잖아요. 물놀이 가서 먹는 육개장 사발면이 진짜 진, 진짜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저희 m t 나뭐 펜션에 놀러 간다거나 네. 그럴 때 친구들끼리 라면만 먹지 않잖아요. 음.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섞어 먹었을 때 되게 부담이 안 돼요. 맞아요. 면발도 얇고 그리고 금방금방 넘어가서 다른 음식과 곁들여서 먹기 정말 제격인 라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어. 요 아! 그렇죠. 언제 또 꺼냈어요 또? 진짜 <웃음>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되겠지. 살짝 즐근즐근 식으면서 음, 음. 약간 어 소주 한잔 음. 걸치고 얘들 고기 싸주고. 아 음. 어, 진짜 여행 갔을 때 무조건 들고 가야 될 라면이 아닌가? 당연하죠.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리고 이거 다음날 해장할 때 그리고 얘들 아무것도 먹기 싫을 때 그냥 육개장 사발면 딱 들이메잖아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집에 이거 세개더 있어. <웃음> 오. 그다음 삼양라면. 삼양라면의 가장 큰 특징은 소세지, 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삼양라면. 제가 삼양라면을 진짜 제일 싫어합니다. <웃음> 아 근데 일단 건더기가 되게 큼직큼직해요 무슨 옛날 소세지가 들어있는 데요 약간 장승빌 소세지 스몰 버전. 내가 음, 싫어하는 맛. <웃음> 제가 라면 스프만 또 먹거든요? 고된 촬영이 있을 때 라면 스프만 들고 다녀서 먹는데 어. 사면 라면이랑 안산토면 스프가 제일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첫 라면을 입문시켰을 때 먹게 한 친구라면. 저는 이이것만 보면 예전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추억이 가득 담겨 있는 아, 라면입니다. 제이 친구를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진짜 먹자마자 소시지 맛밖에 안 나. 어햄햄 햄 향이 확 나. 음, 햄이나 소시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컵라면으로 먹어, 먹으셔봐야 될것 같아요. 향이 진짜 엄청 세다. 음. 어 음. 자 유진이가 저한테 이걸 줬다? 무슨 얘긴겠어요 맛이 없다. 응? 음? <웃음> <웃음> 맛있어요? 어. 단전이다. 그럼 난 그동안 뭘 싫어했던 거지? <웃음> 음? 아, 해물 맛이 좀 강하게 나는 거데나 아! 나 해물 싫어해. <웃음> <웃음> 진짜 해물 맛나 아, 나는 좀 해물 향이 나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소세지인가? 인공, 인조적인 맛이야. 국물마다 밀도라는 게 있잖아요. 파워에이드는 맑고 암바사 밀키스는 밀도가 있잖아요. 음. 지금까지 먹었던 라면 중에 맛으로 치자면 삼양라면이 가장 밀도가 높다 삼양라면에서 <웃음>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 안 나빠하셨으면 좋겠는데 왜안 나빠할 거예요? 저는 방금 그 푸셔푸셔 끓여 먹은 줄 알았어요. <웃음> 저는 푸셔푸셔를 어, 잘못 끓인 줄 알았어요. 이건 좀 상처받겠는데요?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아니 맛있는데, 그러니까 과자에 단맛이 아, 부... 많이 난다. 무접포전은 아, 진짜 선명한 거 아니에요? 나... 아니 라, 그 그게 끓여 먹는 라면이 아니잖아 심지어. 그, 그 그러면 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과자에 맛을 살렸다는 거니까 진짜 너무 대단한 거 같아. 또 그, 과자에 그, 맛을 살릴 수가 있지? 그 수냉면이 있잖아요. 너무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이 먹기에 너무 좋은 라면이다. 아, 하지만 나는 아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어른이다. 네, 나는 어덜트. <웃음> <웃음> 아, 어 어덜 네, 자, 덟그 자, 순위 예약되어 있네요. 파리 이거 찍고 가시죠, 그냥. <웃음> 아저 유진이가 웬만해서 이런 표정 잘안 짓는데 파리 찍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 네네. 음, 음. 제가 이걸 언제 많이 먹었냐. 야자 끝나고 뭔가 빨간 국물은 헤비할 때 튀김우동을 먹었었습니다. 얘는 조리 시간이 3분밖에 안 되네. 는 짧다. 그러네, 큰주제 그리고 이거는 면발이 너구리같이 오동통통해요. 언덕이가 크네요. 야, 실하다. 그러니까. 진짜 튀김 우동이 대단한 게 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앞에 자극적인 맛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응. 전혀 꿀리지가 않는 다 맞아 맞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맛. 응, 거의 응. g 드래곤이에요 <웃음>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네. <웃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튀김 우동 마이너스 우동이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따로. 그냥 여기에 튀김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 아까 그 맛있다고 했던 그 튀김만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쟁쟁한 매운 라면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튀김 우동만의 색깔을 정확히 표현한는거멜메이드다 아, 독보적인 존재감이다. 와 아, 진짜. 진짜 개맛있네. 아 진짜 개맛있네. 왜 그렇죠? 왜? 네. 네. 고등어? 아! <웃음> 해물 안 먹어. 아니 왜 오히려 여기서 해물 맛이 안 음, 나는 거지? 다랑어 추출물 분말? 아! <웃음> <웃음> 어 그러네 오징어도 함유돼 있네. 야! 저, 저 약간 그게 있어요. 제가 먹는 음식에 해물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 약간 꺼려져요. 아, 도망 먹을래. <웃음> 다 먹었어, 거의. <웃음> 어, 참기름 면 좋아! 근데 이건 진짜 거의 요리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진짜 고소하게 맛있어요. 맞아. 어떻게 컵라면에 계란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 친구 진짜 그렇죠. 존경해요. 왜, 왜 존경하죠? 일단 달걀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신박하고 네네. 참기름. 그리고 얘도 면발이 맛있어. 요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리고 달걀 풀어줘야 돼 참기름을 먹어보셨던 분들은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게 마지막에 하는 네, 참기름 참기름이잖아요 네. 그거 이제 한, 한 번에 같이 끓였다가 맞아. 아 맞다! 어. 네. 다 풀고서 기억이 나. 아 이거 아 먹었는데. 아 참깨로 맛이 변했네. 아왜 이렇게 밍밍하지? <웃음> 네? 아, 잠깐. 아, 어, 어. 아 맞다, 맞다. 이게 건져 올려. 그 상상 아뜻따뜻 하면서 마실까 생각는데 어. 지 아, 네. 이거 요리라니까. 이거 너무 그냥 온지 라면이야. <웃음> 진짜 맛있어. 그 국물과 잘 익은 면의 조화가 진짜 너무 맛있어. 그냥 먹자마자 꼬소하다. 맛있죠? 진짜 아 국물까지 먹어야 참그 기름 고소함이 다 들어오면서 정말 부드러운 풍미를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난짠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참기름을 너무 사랑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어, 달아. 도시락이라서 라면은 저는 거의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아니 도시락을 자주 먹어요? 아 자주 먹진 않아요. 그냥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게 엄청 심심한 맛이거든요? 나이 살면서 한번 먹어봤나?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음. 잉 심심해. 얘는성분표가 없네. 뭐 이런 뭘 믿고 먹어? 안 먹어. 아니요. 아니요. 저먹었다는 먹었잖아, 오빠. <웃음> <놀람>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맛이에요. 삼명라면이랑 왕뚜껑 섞은 밍밍한 맛이에요. <놀람> 그런 맛 나지 않나요? 약간 짠맛이 나요. 놀이공원 가서 먹는 햄버거 맛이에요. 놀이공원. 이런 데서 먹는 음식들은 뭔가 좀 약간 더 밋밋하고 밍밍한 맞아요. 그런 맛이. 맞아요. 모자라고 작고국 <놀람> 음. 같아요. 어. 중맛이 나요. 음. 하여간 아, 한국 집에서 팔것 같은 라면 맛. 오, 진짜 밍밍하다 조금 맛이 밋밋하거든요, 음. 다른 라면에 비해서. 음. 근데 김치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임유진이 사랑하는 불닭! 근데 진짜 개맵게 생겼다. 제가 불닭 킬러거든요, 킬러. 전 치즈도 안 넣어요. 이게 제가 말했다시피 불닭볶음면을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맛이야? 하는데 그걸 참고 두번 먹어야지 그때부터 불닭볶음면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럼 저는 유진이 덕분에 세 번째네요. 그러면 너는 이제 빠져들었어. 빠져들었어? 들기 어. 시작한 거야? 그리고 여기 김이랑 같이 싸서 먹어야 돼. 저는 불닭볶음면 광고 들으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어. 나는 불닭볶음면의 모든 종류를 다 먹어봤어. 오 연락 주세요 빨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팔뚝 팔 가요? 이게 어디예요? 사냥이요? 나도 못 하겠다. 바로 사망이에요. 아, 사실은 아, 삼양라면이 진짜 제 최애 라면이에 <웃음> 너무 달아 가지고 <웃음> 내가 과자 먹고 싶을 때 대신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같아 응? <웃음> 음? 어. 음,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맛있기는 확실히 진짜 맛있어요. 그 군닭이. 어, 왜 이렇게 맵지? 매워요. <웃음> 이게 이것도 이제 대중적인 매움의 기준이 되죠. 마라탕 가면은 2단계는 순라면이고 3단계는 부닭볶음면 맛이잖아요. 음, 맞아요.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다. 음. 근데 진짜 달아요. 달아요. 단데 매워요. 그게 너무 킹받아요. 그래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진짜 김이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네가지 치즈 불닭볶음면이 훨씬 맛있어. 아 진짜? 이게 또 근데 불닭볶음면 먹었을 때 섹시한 입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웃음> 그것도 장점이에요. <웃음> 네. 지금 당신이 저 굉장히 섹시하거든요. <웃음> 매운 거 먹으면 약간 붙잖아요. 네. 네. <웃음> 저 이제 라면 8개의 순위를 매겨볼 건데요. 그 앞에 대중적인이 붙었으니까 뭔가 그 사람의 취향 말고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오, 좋아요. 붙... 밑에서부터 해볼까요? 네, 전 근데 밑은 꼴찌는 정했어요. 네, 저도 정했어요. 도시락. 도시락이죠. 그럼 파리부터 가죠. 삼양라면이요. 네, 삼양라면이요. 네, 삼양라면을 파리로. 네. 올리겠습니다. 이유를 좀 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너무 바다 맛이 난다. 뿌셔뿌셔 부셔 부셔 먹는 것과 같다. 그 다음. 인정하시나요? 아 삼양! 아, 삼양라면이 물리는 맛이 너무 컸어요. 자 7위 가보죠. 네, 팔도 고시라고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민이 좀 돼야 될것 같은데요. 신라면. 신라면? 아 제가 원래 진라면을 밑으로 하려야 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신라면보다 진라면이 조금 더 맛있었거든요 제 기준? 음. 그래서 신라면을 하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 어? 아, 이거 이가 네. 어? 이거 의외인데? 왜죠? 아 너무 평균이에요. 아이중적인 아 컵라면 순입니다 사실 신라면은? 봉지라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저는 불닭볶음면 인정합니다. 어? 불닭볶음면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4위가 시점. 4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난 여기서 진라면매운맛을 선택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컵라면이요 질라면 매운맛은 저는 양은냄비에다 끓였을 때가 더 빛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참깨랑 삼계라면 참깨라면은 너무 고소하고 달아요. 남은 거? 육개장 삼명대데 <웃음> 치기무동이에요. 1등 말하기. 하나, 둘, 셋. 육개장 삼겨면! 야,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육개장 사발면은 어, 우리 모든 여행지 그리고 우리 모든 추억들이 다 담겨져 있는 사발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튀김 운동도 이건 젖절싸요요 이거 진짜 진짜 젖절 사실 정답은 뭔지 아세요? 그날 땡기는 거 먹으면 돼요? 맞습니다. 그날 땡기는 거. 야, 오늘은 대중적인 컵라면 순위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지 못한 다른 라면 중에 또 순위에 올리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마음대로 댓글 마음껏 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적인 커멘 손님, 알아보기. 대성공 라면은 국민 음식이죠? 그쵸. 너무 네. 맛있어. 난 라면 없이 살수 없어. 나도. 라면. 네. 안녕하세요. 쿠보다 유이입니다. <웃음> 예뻐해주세요. 맞아. 그 유이입니다. 응 <웃음> 하는 것까지 포함이야. <웃음> 어, 어. <웃음> 응까지 포함해? 원래, 원래 조금 민망스테 어. <웃음> 해가지고 조금 웃어줘야 돼. <웃음> 안녕하세요. 목지, 꿈과 목자지는 크리에이터 유준호입니다. <웃음> 네, 이런 느낌. <느낌입니다. 웃음> 어, 맞아. 완전 똑같아. <웃음> 3일에 한 번? 진짜로? 응. 어, 그렇게 왜? 자주 먹어? 어, 난 그냥 봉지라면을 끓여먹지. 컵라면을 그렇게 자주 먹진 않네. 어... 어, 한, 한 달에 한 번? <웃음> 관리한다! 아니야. 컵라면 말고 딴걸다 쳐먹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웃겨. 역시 웃겨.